안녕하십니까 4월 29일자 해외선물 원기 출연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쇄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전시 3대 지수는 메타의 1분기 실적 호조와 가입자 증가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밖에도 퀄컴 등 기업 실적 발표 결과가 호조를 보였고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은 상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미국 1분기 GDP가 시장 예상보다 더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개인 소비와 투자는 증가한 것이 더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에 진정으로 어제 상승했네요.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도가계속되면서 시장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 오락가락하는 양상임에도 연준의 금리인상 빅스텝은 여전히 이견이 없어 보이네요. 이쯤에서 잊고 있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중국의 공세 정책 등으로 악화되는 공급 차질은 리오프닝 효과를 필연적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반등이 이어진다면 리오프닝 효과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고인트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공인트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 0 2로 트레이딩 커뮤니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83% 매도 17%로 전일 매수 과열에서 매수 우위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원인은 매수 97% 매도 3%로 여전히 과매수권에 머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5%, 매도 85%로 매도 우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유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시장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가 매수인지 반등인지 지금부터 서서히 가려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점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상은 13,000포인트와 13,54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 예상되고요. 원유는 최근 고점 부분인 107.5달러에서 강한 저항선이 확인됩니다. 금은 1,870달러와 1,910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유효해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유는 매수과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항선을 유지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인분들께서는 h d 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정보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션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 충전 유진차 선물 이원희였습니다. I hope you say goodbye.